예, 안녕하십니까 한가지 팁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동강을 찍습니다 어 현장에서 캐드 프로그램 다양하게 쓰시죠 오토캐드 쓰고 어, t 지스 c 캐드 gw캐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커맨드 라인에 있는 그 폰트 있죠 글꼴 글꼴이 어, gw캐드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ttf 폰트 다 제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토캐드나 지스 c 캐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, 커맨드 라인에 있는 걸꼴이 특히 지스타캐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값이 너무 작아 가지고 잘 구분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어요 걸꼴이 있네요 자 비트 스트림 베라산 모노 뭐 플러스 맑은 코디 폰트라고 그러네요 요비스트림 코드를 어, 폰트를 쓰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요 폰트는 제가 어 저희 학원 신중앙 다음 카페 자료 공유 게시판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이걸 다운 받으시면 되겠구요 아니면 블로그 있죠 블로그에 여기 3d 툴 학습 자료 모음 여기다 가 올려놨습니다 요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어, 다운 받으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1차적으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요방입니다 c 의 윈도우즈 폰트 방에다 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얘를 그냥 복사하세요 복사, 그 다음에 폰트방에다가 우클릭, 붙여넣기 하면 설치가 됩니다. 저는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뜨는 것 뿐입니다. 뭐 아주 간단하죠? 복사,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. 자, 그런 다음에, 되죠? 자, 1단계는 필요한 폰트를 C에 윈도우 즈 폰트방에 설치, 그러니까 복사,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자, 그 다음에, 윈도우 키하고 R, 영어로 R 있죠? run. R키를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. 레지스트리 편집기, 레그 에디트라고 입력하고 확인 누르고요. Yes, 이 경로를 찾아 하시기 바랍니다. 그쵸? 그러니까 그쭉 위에서부터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로컬 머신에 소프트웨어, 마이크로소프트, 윈도우즈 NT, 카런트 버전, 콘솔, 트루폰, 트루 폰트타이 폰트. 여기 이렇게 어 다시 말하면 윈도우 실행을 하신 다음에 윈도우 R입니다. CMD 하면 커맨드 라인이 있죠. 여기서 오른쪽 속성 폰트 보이죠? 요 폰트들이 캐드에서 쓰는 폰트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등록해야지 캐드 커맨드 라인에 어떻게다 하고 지스타캐드 같은 경우는 에 여기 있는 걸을 쓰니까요. 여기다가 등록하는 게 우선입니다. 자, 등록하는 방법이 그렇죠? 여기다가 그렇죠. 레그 트 여기다가요 그냥 여기 빈공간 있죠 빈 공간에서 오른쪽 새로 만들기 문자열 값 하시면 됩니다 어, 숫자 값은 어떤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0 0 0 있으니까 0 3개 써죠 여기 있는 값만 안 쓰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어, 여기다 데이터 값을 쓰시는 거예요 데이터 값을뭘 써야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냥 타이핑 하셔도 돼요 아니면 뭐 요거 그대로 저는 복사해 쓰겠습니다 요렇게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철자 틀리지 마시고 대소문 자 혹시나 모르니까 틀리지 마시고 확인하면 걸거리 하나 등록이 됐습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야 됩니다 자 요렇게 설치한 폰트 같은 경우에는 자 윈도우 커맨드 창이라든지 여러분 프로그램 개발할 때 사용하는 뭐 에디터 플러스, 울트라 에디트, 노트패드++ 펄펄 또는 각종 캐드의 커맨드 라인에서 여러분이 쓸수 있는 폰트로 등록이 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확인해 볼까요 cmd 커맨드 라인에서 처음 등록을 하고 컴퓨터를 재부팅하면 꼭 재부팅 하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폰트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? 그렇죠? 음. 뭐 기본 코디글 걸거리 이런 걸거이었죠 DIR. 그렇죠? DIRW 뭐 이런 걸거이었습니다 근데 속성에서 요 비스트 비트 스트림 폰트를 쓰면 요런 식으로 가독성이 뛰어나죠. 자, 그럼 어떻게 해나 어떨까요? 어떻게 해가 기본 걸거이 글꼬리, 이런 걸거이죠 그래서 A 누르시고 옵션 디스플레이 폰트 여기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콘슬라스인가요? 모르겠는데 자 위로 올리시면 요 골뱅이 있는 거는 안 됩니다. 골뱅이 먹고 술 먹으면 옆으로 삐딱이 누워요. <웃음> 그렇죠? 자 그러니까 살짝만 내리시면 여기 있을 겁니다. Apply, OK 누르면 폰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? 그렇죠? 뭐 l i 이렇게 c 클 r c l 글꼴이 다 바뀌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조금 더 예쁘장한 글꼴로 바뀌고 어, 보기도 좋고. 단어를 구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. 자, 그러면 지스타 캐드도 한번 볼까요? 지스타 캐드가 이렇게 보입니다. 똑같습니다. 자, 지 누르고, 옵션. 화면 표시에서 걸골. 골뱅이 없는 걸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하시고, 확인, 확인하면, 이렇게 보입니다. 그렇죠? 좀더 보기 좋아 보이죠? 그 다음에 이제, gw 캐드 같은 경우에는, 누르시고, 옵션. 걸골어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요 다양한 윈도우 폰트를 지원해 을 줍니다 어쨌고 뭐 b 로 시작하니까 b b 스트림 확인 확인 하면 요런 식으로 걸골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먼저 요걸골을 다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고요요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아니면 어, 저희 학원 카페라는지 네이버에서, 네이버 블로그 있죠? 다운받으신 다음에, 먼저 C의 윈도우즈 폰트방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, 레스트리 편집기, 레그 에디터 있죠? 실행하신 다음에, 요경로를 찾아가서, 새로 만들기, 문자를 값으로 한 다음에, 등록된 거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, 요렇게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, 오토캐드의 옵션에서, 폰트 변경하시고요. 지스타도 걸골에서 폰트를 변경하시고, ZWCAD도 디스플레이 표시죠, 있표시해서 걸골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 그렇게 하면 좀더 커맨드 라인의 걸골 때문에 어떤 불편한 상황이 좀 사라지고,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도면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간단한 팁이었습니다. 예, 수고하십시오.